교실 오늘은. 런지 운동, 하체 운동 중에 런지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즐겨 하시는 남자들도 많이 하지만 여자들이 특히나 즐겨하고 많은 트레이너들이 가르쳐주는 런지 운동을 한번 할 텐데 런지도 이제 그 앉는 가동범위나 도포 이런 무릎의 각도에 따라서 운동되는 이제 비율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힙을 많이 조금 이렇게 공략을 할 때가 있고 허벅지 쪽을 많이 공략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나눠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요. 이 들 같은 경우는 힙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해야죠. 아무래도 힙쪽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것보다는 두꺼워지는 것보다는 힙이 좀더 공략돼서 힙이 좀 발달돼야 되니까 힙이 가게할수 있는 런지 스타일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힙도 많이 되면 좋지만 대체 4두를 허벅지 쪽을 많이 공략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그 엉덩이가 많이 되는 스타일로 먼저 좀 할게요 이 상태에서 구부렸을 때 동시에 얘도 90도가 될수 있는 이 뒷다리도 90도가 되고 이 다리도 90도가 될수 있는 이 정도의 복폭을 두고 앉으시면 되는데 무게중심을 다 이쪽 다리에 다 두고 얘는 정말 그 지지만 해주는 거예요 지지만 이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는 게 아니고 지지는 다 이쪽 다리로 하고 살짝 균형만 잡아준 상태에서 아, 이 상태에서 상체를 좀더 세워주고 그냥 아래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쭉 앉아주는 그리고 이쪽 무릎을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앉았다가 하면은 이쪽에 둥근에 많이 늘어나게 힙 쪽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안되고 여기서 그대로 위로 위에 힘을 주면서 이 둥근의 수축을 단축을 시켜주면서 위로 일어선 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앉았다가 다시 위로 앉았다가 수위로 무릎이 좀덜 나가죠 이렇게 되면은 반대쪽도 많이 부러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도 많이 들어가지만 힙을 좀 많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는 허벅지 쪽에 더 많은 비율을 주는 엉덩이보다 허벅지 쪽에 더 많이 주는 방법은 <웃음> 상체를 좀 아까보다는 더 숙여줘요 상체를 숙여주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는 거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나가도 돼요. 이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무릎이 좀더 나가면서 상체를 약간 숙여줘서 허벅지 쪽에 더더 이렇게 힘을 주는 거고 실제로는 엉덩이가 좀덜 내려가겠죠? 아까는 이렇게까지 내려갔고 요거의 차이점이 있고요 얘도 무게중심은 이쪽 앞발 앞발에 이렇게 두고 하고 고 뒤쪽으로 가지 않게 앞발에 무게중심을 주고 반대 발은 그냥 균형만 잡아주는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런지를 할때 보통 워킹 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을 앞으로 가는 프론트로 갈수 있고 뒤로 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워킹 런지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워킹 런지를 많이 해요. 근데 체육관 안에서는 워킹 런지를 막할수 없는 조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프런트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백으로 갔을 때 워킹 런지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프런트로 가면 이 상태, 이 상태에서는 부하가 쭉 빠지는 양쪽 다리에서 부하가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뒤로 갔을 때는 계속 허벅지에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워킹 런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지 할 때는 다리를 뒤로 빼는 백 런지 땡런지를 하면 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힘드네요 아.. 맨몸으로 했는데 복장은 쫄쫄이 맺어 아,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런지를 하시면 좋고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은 특히나 처음에 알려드렸던 상체를 세우고 그대로 90도를 같이 구부려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했던 허벅지를 많이 주는 거는 시합 때나 이럴 때 여기에 근질이 좋게 조금 더 지방을 태우고 이 근질을 좋게 하는 스타일을 만들 때이 상태에서 좀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 운동할 때 다리 운동할 때 이거를 꼭 넣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합 아닐 때는 가끔 안할 때도 있지만 시합 때는 무조건 런지를 무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 운동 가르칠 때는 무조건 런지는 거의 들어가요. 그러니까 런지도 중요한 운동이니까 는 런지도 꼭 이해하시고 하셔서 운동하시면 훨씬 더 부상 없고 이쁜 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방법을 런지의 방법을 알려준 홍원이었습니다.